기계박피를 열심히 연구하는 고익수 성형외과의 고익수 원장입니다 기계박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계박피는 울퉁불퉁한 여드름 흉터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색조도 없어지냐 점도 잡티도 없어지냐는 얘기를 하십니다 피부를 울퉁불퉁한 거를 갈아내서 매끄럽게 만드는 시술이 그겉 피부 울퉁불퉁한 겉 표면에 있는 색조를 없애지 못할까요 당연히 갈리는 상황에서 같이 없어집니다 같이 없어지는게 색조 개선이 된다, 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100%죠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겠죠 근데 문제는 갈아낸 다음에 다시 새살이 돋아 올라왔을 때 붉은색이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붉은색의 정체는 내 몸에 새살이 돋아날 때 많은 혈관들이 동원되는데 그 혈관들이 많이 동원되면 될수록 붉은색조의 피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웬만큼 마무리되는 시점이 바로 3개월이라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이 돋은 것이 점점 살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든든해지는 튼튼한 피부가 되는 과정이 한 1년여 동안의 재생기간이 있는 겁니다 갈아내고 새살이 돋고 그 과정에서 햇빛차단이나 재생크림을 잘 발라주시면 색조개선도 같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분이 왜 색조가 생겼냐는 것이죠 만일 그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색조가 생긴 분이었다면 이 붉어지는 3개월 동안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시면 다시 또 잡티가 생기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죠 기계박피는 그 후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술입니다 시술 자체는 볼 전체를 하는데 10분도 안걸리는 시술이고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면 금방 끝나는 시술이지만 갈아내고 새살이 돋고 그것이 햇빛을 잘 맞고 재생을 잘하는 과정이 한 1년여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만 잘하시면 색조개선도 같이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색조개선만을 위해서 기계박피를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기계박피는 울퉁불퉁한 여드름 흉터에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색조가 같이 있다면 흉터를 교정하면서 같이 교정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조만을 위해서는 하진 않습니다 금좀 명심하시고 아우 나는 색조가 너무 많은데 난 기계박피로 할래요 그거는 좀 과한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것이 있고 색조가 같이 있으면 색조는 곁따라 덤으로 같이 없어지고 관리 잘하시면 좋아진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레이저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기비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밑에 빨간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듭니다. 레이저 치료하고 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 그 상태. 아. 흔히 말하는 색조가 그냥 난 붉어지는 색조가 아니라 레이저 치료를 한 후에 불긋불긋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여드름 흉터를 가지신 분들은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레이저 치료와 기계 박피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이렇게 여기가 수평 레벨이고 이게 푹 파인 레벨이라면 레이저 치료는 이쪽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푹 파인 곳에 레이저 열을 가해서 여기에 자극을 줘서 여기가 이렇게 돋아 올라오게 하는 이렇게 해서 편편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열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가장 폐인 부분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들은 이, 부, 이 부분이 붉어진 거는 같이 많이 우리가 기계박피로 없어질 수 있을 정도의 깊이라면 같이 갈리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너무 깊어서 아이스픽 같은 쑥 들어간 흉토까지는 레이저가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약간씩 패여 있는데 불긋불긋한 것은 같이 갈리면서 어, 레이저 박피를, 박피의 흔적도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를 해서 붉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치열하게 재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붉어졌을 때 우리가 기계박피 같은 강한 시술을 하게 되면 너무 심하게 피부에 트라우마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한달 최소 한달 정도는 레이저 시술을 피하시고 붉은색이 많이 사라져서 피부가 건강해진 다음에 기계박피를 하는 걸 권합니다